손! <웃음> 귀여워. 다시 해봐. 다시. 이쪽으로 가서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간식 줄 거야. 손! 손! <웃음> 아빠한테 다 줘. 기다려. 손! 쌀이 손! 간식 줄 거야. 손! 손! 쌀이 손! 손! 쌀이 손! 너무 안아 손! 간식 줄 거야 손 손. <웃음> 양손 다드 건데. 기다려. 손펴봐 이렇게 손펴. 손. 사리. 손, 손. 손. <웃음> 간식 줄 거야 손손손손 손. 손. 손. 손. 손. 손. <웃음> 좀 중요한 것 같은데. 손. <웃음> 귀여워. 하이파이 바자 어떻게 하는 거야? 기다려 손 아니 내 위에 하이 그거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좀 화이팅 하는 알았어, 것처럼 알았어. 자 오빠도 손대 하나 하이! 하이 하이 하이 손 하나 둘셋 화이팅 이손 아! 헤이 쌀리 손, 사리 손, 사리 손, 리 손, 사리 손, 사리 손, 리 손, 사리 손, 사 화이팅! 손, 하 손,